좀더 회색빛나 밝아 음. 맞네 다시 만나니까 반지 빌려요안 닮았어 <웃음> 언니랑 가... <웃음> 다시 다시 오늘은 저 언니랑 같이 염색하러 가려는데 같이 핑크 염색 똑같이 할 거거든요 언니도 저랑 같은 야쿨라이트라서 화장이랑 머리랑 똑같이 해보려고 해요 엄청 닮겠죠 <웃음> 그래서 화장을 빨리 하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매우 없기 때문에. 음? 짜잔! 아! 제가 화장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제가 했던니 화장 그대로. 먼저 치카이치코 브로우 펜슬로 요습을 그려줄 건데 얘는 흑발이니까 좀 진한 색으로. 응. 오늘은 오늘 소개팅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웃음> 덜, 덜 공들여서 해주겠어. 소개팅? 완전 지 기억이 안 나. 와, 소개팅이 아니라 그냥 데이트지. 썸 타는 썸타러 데이트. 근데 그 얘기도 땄었거든 아, 진짜? 언니 옛날에 메이크업 해줬었는데, 그 남자분이 굉장히 반했었다, 이거. 안받구나 이야, 이렇게 눈썹. 눈썹 다 그릴 구야 쉐딩은 이거 사용해줄 건데, 이거 페리페라 잉크 브 쉐딩 헤이즐 그레이랑, 이거 짝꿍. 좀 뚜렷하게 원 하십니까? 네. 화장으로 다이어트 해왔어요. 파운데이션 네. 되게 연하게 발랐네. 너무 얇게 발라서 잡티가 살짝 보이는데? 나못생긴게 남은 다 잘라. 남은 응. 거 판정할 수가 없어. 네 기준이지? 네. 네가 봤을 때 못생기게 안 봤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너 무의식적으로 이러고 있을 수 있지 아요 못생기게 남은 거 잘라? 응. 이제 샤도우 응. 이제 샤, 샤도를, 샤도를 응. 할 건데 어뮤즈. 어머 예쁘다. 어, 반짝반짝. 케이스 예쁘다. 그렇지 예쁘지? 이걸 응. 발라주고 가야 고 요거, 요거, 어, 요거, 저게. 꼴값스 집중할 때 나왔는데. 침넘김이 맥주 마시는 줄 알았어. <웃음> 목젖이 움직였을 것 같은 느낌. 아, 목젖이 없어. 응? 원래 <웃음> 나처럼 약간 여기 건대가 조금 넓은 편이라서. 맞아. 언더를 해줘야 된다고. 야, 그래, 핑크 컬러. 요거? 음. 야, 그래, 야, 그래, <웃음> <야, 끊이>. 이런. <웃음> 핑크를 써주면은, 원래는, 거? <웃음> 원래는 음영 극세게 <웃음> 안 하려고 했어. 왜? 근데 음, 어쩔 수가 없어. 왜? 왜 어쩔 수 없어. 근데 네? 나는 못생긴 것 같아서. 내가? <웃음> 내가. <웃음> 근데 언니, 언니도 근데 나랑 비슷해. 음영 엄청 센건안 어울리는데, 적당하게 좀 넣는 게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난잘 못하니까. 아래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 눈 위에만 있는 날인 것 같아. 발이 음, 좀 저렴. <웃음> 아 어쩔 수없 지금 <웃음> 감각이 없어. 그리고 요 컬러. 요, 요 컬러? 요 요거 어. 저거. 거동색. <웃음> 엄청 진해가지고 살살살살 살살 건데. 집중하는 턱살이. <웃음> 살 쪄서 어쩔 수 없어. 너 지금 쪄봤자 어차피 나랑 10kg 차이 날 거야? <웃음> 왜냐면 나도 같이 쪘으니까. <웃음> 애교살을 강조해줄 건데, 요거 노베브, 재윤 님이 만든 애교살 스틱인데요. 이게 컨실러랑 그펄 섀도우 같이 있는 거거든? 요 좋아. 응. 되게 편하다. 좋아. 응, 애교살 감소해주세요. <웃음> 아왜 너무 꼭 그렇게 이일으는거 같아. 정렬야. 쉐딩을 살짝 집어서. 살 찢는 순간 이제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웃음> 나쁘지 않게 찍었는데 언니가 찍어야 더 예쁘게 찍힐 것 같아. 남이 아이라인 해는거 무서워. 나도남만 아, 해주는 거 무서워. 스틸라 스테이 올데이 듀얼 아이앤디드 워터프루프. 토니모리 칫솔 마스카라 래쉬 컬렉션 마스카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어울리고 롱래쉬 기능도 꽤 있어서 생긴 건 조금. <웃음> <웃음> 조심해야겠어. 다른 사람이 입 닦으면 큰일 날까. <웃음> 외곽 안 하지 않았어? 막 존다 쉐딩으로까나 근데 여기에 내 얼굴도 가끔가 안할때 안할 있어 블러셔는 이거 롬앤 베로댄 치크 블루베리 칩 이거 옛날부터 내가 엄청 자주 썼던 건데 지금도쳐 처음 썼지만 조명이 지금 밝아서 안 보인다? 아니 이따다 하고나서 좀 밝게 나오나? 모르겠어. 이 정도 된것 같아 음~~ 입술 칠해주세요. 입술을 안 치니까 병자 같아요. 아 근데 우리 그거 뭐지? 그거? 그거가 뭐지? 왕펄! 요 가운데 글리터. 글리터가 있는데 이걸 안 했거든? 나도 해줘! 나 먼저! 나 먼저! 내가 먼저 테스트 해보고 해줄게. <웃음> 네. 예쁘네. 발 예쁘다. 그렇지너 말고 발. 그렇지 내가 써서. 아니. <웃음> 맞아. 펄이 예쁜 거야. <웃음> 아하, 여기 없는데 나잘안 보이는 것 같아.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왔네.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멜로디 아까 쓰던 쉐딩으로? 애교살 강조 다리 너무 저려. 지금 한참 댕댕 울리고 있어. 다리. 아 진짜? 어, 몇시하야건데 30분. 1주 30분? 이렇게 빨리 바로 가야겠다. 1분 안에 끊어줄게. 계속 아, 해야 돼? 아니, 그깐면그 잠깐 잠가 A <웃음> 방금 바른 베이스는 무드 매아 메... <웃음> 잉크 잉 무드 매트. 03 지분 차지 이거인데 진짜 예뻐요. 이제 메인 컬러 레어 카인드 테이크오프. 이건 내가 옛날에 1년 전에 완전 좋다고 영입했던 건데 다시 받으니까 좀 드래그야. 오 예뻐 예뻐, 예뻐 역시. 이 쿨톤이 바르면은 짜이쁜 것 같아. 이네들 이거 사. 내가 쿨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쿨톤 분들. 꼭 발라보세요. 이측했어 아 <웃음> <이에> <웃음> 할머니, 할머니 <웃음> 메이크업 해준 메이크업 봉사활동 <웃음> 됐다, 예쁘다. 예뻐졌어요. 계속. 닮아졌나? 안 닮았어. 머리색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제서 메이크업 다 했으니까 빨리 이제 샵에 가볼게요. 걔 늦었어, 걔 늦었어. 지각, 지각. 오, 잘 됐다. 나보다 더 예쁘게 것 같아. 아니에요. 크리스탈 램이 더 예뻐요. <웃음> <상상이고>. <웃음> 염색천도 찍어놔야지. 지금 머리 상태는 열었습니다. <웃음> 음, 지금 핑크로 하기로 했었는데, 약이 오전에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다음 달. <웃음> 다음 달? 응. 다음 달에 할수 있으려나? 다음 염색을 핑크로 하고 오늘은 블루? 블 언니 근데 블루가 좋아 라벤더가 좋아? 블루. 블루? 응. 블루로. 아 블루 염색 보이려고 뭐 저때 찍었었는데. 핑. 근데 나 블루, 이런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나랑 어울릴줄지 몰라. 오늘 셀프란색하고 싶어 아니면 조금 남색깔은 <놀람> 밝은 파랑 없었거든 아, 나도 저번에 밝은 파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밝은... 살짝 어두웠어. 어 살짝 어두웠어. 아 근데 밝은 파랑 어울릴 수가 있을까? 되게 웃기겠다. 중요한 건 밝은 파랑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웃음> 사람은 뭐지? 아니, 야 쌍둥이 트크트보다 파랑 은더 신선해. 그래? <웃음> <웃음> 음, 왜냐면 우리는 흰기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 많이 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수정 씨는 지금 여기 입히면 되고 아 상관없고 언니분은 이제 수정 씨만 좀 빼야죠 그럼 <웃음> 아 시간 진짜 많이 걸리겠죠? 걸려요 응. 3시간, 3시간 반 언니 어떤 색깔 하고 싶어?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할까? 둘다 괜찮아.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색깔 저 느리게 빠지죠? 맞아요. 이게 점점 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잘 맞아요. 어 그러면 이거. 뭐 할까요? 네, 이걸로? 네, 네 그걸로. 파스텔 블루. 맞아요. 맞아. 예쁘겠다. 파스텔 <웃음> 블루로 작정 <작전> 중경. <웃음> <웃음> 예뻐요? 그래요. 네. 일단 이거 뿌리 먼저 자라나는 거 마칠게요. 네. 일찍 일어나니까 졸리네. 뭐요? 언니 이렇게 밝게 탈색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케이스 <웃음> 다 귀여운 걸 바꿨네. 내가 절세, 절대 안깰것 같은 케이스. 아, 중국에서 한 거야? 나 완전 사자머리 됐어. 나 멋있어. 언니나 그냥 탈색 물양이야 하하하. 아하, 이 지구인데. 옷 닦고 갔다 하러 왔네 <웃음> 지금 너무 웹퀸인 것 같아. 그것도 꼬라지가. 오렌지걸 됐네? 돌리지 아, 계속 졸이 <웃음> <웃음>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해봤지? 어, 별까지는 피부 호젤리저머리 콜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달걀이 됐어요. 음. 앞머리도 아. 오늘 자르려요앞머리 네. 앞머리 앞으로 내릴 거예요? 네, 약간 아. 시스로 티스루 뱅처럼. 네. 이렇게. 앞머리 길이 네. 어떻게 할래요? 더 이거보다 짧게 자를까요? 어. 네, 이거보다 조금만 더 짧게 한일 정도. 네, 이 정도. 좀... <웃음> 앞머리 진짜 오랜만에 생긴 것 같아. <웃음> 얼마 갈 <웃음> 자르는 거죠? 이것도 거의 10년 된 거예요? 된거 같아. 요 근데 가을이라서 이제 음. 앞머리가 있어도 돼요. 그렇죠. 네. <웃음> 그럼 제일 신나는 드라이 시간을. <웃음> 근데 언니분도 어떻게 머리 길는지 음. 길이가 비슷해요? 그니까요. 어. 저희 언니는 저보다 머리 더못 길러가지고 그래서 어. 오늘도 막 계속 자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머리? 네 말렸어요. 기르고 싶으면 자르지 말라고. 아니, 수정씨가 저렇게 언니 음, 메이크업도 해주고 하니까 저 얼굴 턱도 긴 것도 똑같던데 너무 신기해. <웃음> 엄청 어제 막다 비슷하다고 <웃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약간 <웃음> 또 유행을 시켜주실? 머리 너무 예뻐요. <웃음> 네. <웃음> 이거 꼭 해보세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총록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맞아요. 카메라에 안 담겨서 정말 속상해. 완성입니다. <웃음> 진짜 예쁘다. 색깔 봐보네. 오늘 세 신상 컬러래요. 가을에 해도 핵 추천. 수정 화장 좀 하고 요 언니 하는 거 보러 기다릴 겸한번 가볼게요. 언니는 거의 끝났나? 거의 끝나고. 음 나보다 더 파란빛으로 해달라 했더니 아. 수정하는 <웃음> 거. 뭐 파란. 역시. 아이돌의 엄마야. 팔색 음 두번할 <웃음>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약간 뭔가 이런 정도였는데. 아, 그래? 염색약 바를 때뭐 화하면서 물어봤어. 이렇게 좀음 화한 느낌 나는 게 정상인가요? 이러고. 아. 내가 오늘 탈색 두번 해서 좀 그런 느낌 날수 있다고. 참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참을만 네. 한 정도의 사람이라서 아, 참을 수 없다고. 나도 아, 참을만 하긴 했는데, 진짜, 이러다 후상 입는 거 아닌가? 약간 <웃음> 이런 생각도 들었어. 뿌리 탈색 한번 했는데도 아팠어, 되게. 너는 이미 많이, 부피가 응. 아픈 거야. 이제 두피 만신창이 된다고. 두분다 머리, 샴푸하고 머리 안 말랐는데, 응. 수건이나 흰 셔츠 입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 <웃음> 그리고 흰 베개에 누우셔도 안 돼요. 뭔가 <웃음> 파란 땀 나나요? <웃음> 맞아요. 아, 럴수 <웃음> 있어요. 예쁘네요. 음, 네, 머리 붙어볼 때도 네. 청약봉 말고 네. 그대로 이렇게 빼주세요. 네.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짠. 짠. 집에 이렇게 다시 도착했는데 아까 색깔이 잘안 보여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완전 파랑파랑. 언니는 저보다 좀더 파란 색깔이 나오게 했고요. 저는 그거보단 살짝 더 애쉬 빛이 조금 더 나게 좀 연한 파랑. <웃음> 아침에 제가 메이크업도 해줬잖아요. 쌍둥이처럼 해봤거든요. 쌍둥이처럼. <웃음> 똑하해야되네 쌍둥이처럼. 쌍둥이 찾는 <웃음> 안 맞아줘. 맞아. 맞아. 이거 짜고 하는 거잖아.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 언니가 생각하는 쌍둥이 같아. 안 닮았어. <웃음> 근데 안그 샵에서 닮았다고 엄청 닮았다고 그래서 닮았어.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눈에 비 눈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쌍하고 쌍둥! <웃음> 근데 머리도 마음에 들 그렇지? 아 나도. 아예 엄청 똑같이 하게 될줄 알았는데 좀 머리 스타일링도 약간 달라가지고 맞아. 오늘 원래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뭐 먹고 하려고 랬는데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못했어요. 그데 얼마 걸렸지? 지금 몇 시야? 우리 몇 시? 8시에 나왔어. <웃음>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 <웃음> 많이 걸려봤자 3시간 이상은 갔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것 같아. 언니가 좀더 많이 걸렸지. 나또 어. 탈만 하고 아, 했으니까. 저는 탈색을 두번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뭔가 아쉬워가지고 내일 다시 아침에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러히히 하하. <웃음> 어, 역시, 막을. 짜잔. 뭐 먹을래? 아, 네. 750이면은 3명에서. 네, 네. 나도 한 먼저 준비한 번해요 근데 뭔가 옛날 만큼 맛있지 나와 나도 탐방 도도 70만원, 배고파, 빨리 와. 스테이크 빨리 먹고 싶어. 엄청 젓다. 엄청 젓? 맛있다, 저거. 머리색 부자 내가 좀더 회색빛 다고 밝아 맞네. 그래 약간 좀록 약간 더 청량한 걸로. 언니가 좀더 진한 걸로 빠다. <웃음> 여기 다 파랑인가? <웃음> 맛있게 노릇노릇 트러 <좋은> 파스타. 할머니. <웃음> 음, 양송이. 맛있을까 봐요 맛있지. 이거는 송감자 응. 어. 맛있게 생겼다. 아, 등등. e d u c a d i o n a l r i c buy l bring to the world I'm a f i My b o y e n d w t o y w i n 아 진짜 괜네 잘라 드릴게요. 네. 고 꺼져 꺼안신부이 먼저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삐끼봐 맛있다. 안 잡혀. <웃음> 나는 약간 근데 그거 긁은기 많아야 맛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렇다고 또 응. 먹을 때는 긁은기 너무 많이 먹지 왜 응. 그래? 나는 맛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응. 나는 원래 웰덤 좋아해요 응. 그게 그래? 봐준가? 아, 미디움 봐준가? 응. 감사합니다 왜? 그래? 미디움 레어인가? 그거 먹으려고 어 응. 아니 그게 난더 부드러워 응. 좋아 진짜? 가세요 가자 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a n g